나또안 가리고. 2021년 8월경 반려묘를 입양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 고양이 입양 홍보를 치고 둘러보다가 일산의 단체로 유기된 품종묘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수의 아이들이 포구 속에 유기되어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입양이 아니라 인보차만이라도 급한 상황이어서 살아남은 아이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진저를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고도 너무 작고 기력도 없어 제가 데리러 갈 때까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만큼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요. 고양이 쉼터 봉사자분들이 맞춰주신 수액으로 조금씩 기력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순조롭게 입양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픽업 전날 구청으로부터 입양 불가능 통보를 받게 되어서 하루 차이로 진저를 데려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분들이 올려주시는 진저 소식을 가끔씩 찾아본 지몇 개월이 지난 후 단체 유기 관련 조사가 끝나 진저 입양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진저를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포인핸드라는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이 포인핸드 어플에 들어가셔서 나와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아이를 선택한 후에 구청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해서 입양 문의를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이를 픽업해 오시면 됩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호하는 품종이나 외형이 있는 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펫샵에서 동물을 입양하지 않아도 원하시는 귀엽고 예쁜 품종묘들도 보호소에 아주 널리고 널렸고 펫샵이 성행할수록 고통받고 버려지는 동물도 많아진다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한번 입양하게 되면 처음에 필요한 물품이나 검진 비용도 꽤 많이 나가고 아이가 아플 경우에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꼭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상황에 입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웃음> 나또안 가리고, 귀여워. 귀여워. 귀까워딱만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그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진짜... 진저. 진짜야... 여기 봐봐... 완전 착하네? 진자 진짜. 진자야 진자야 진자야 도망가 만져볼까? <웃음> 잘하진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치 언니한테 와 언니한테 와 일로와 일루일로아 일로와 언니한테 와일치야 하고 이뻐 오, 말도 잘 들어 잘 거지 언니 배 만지게 해줘 아그 척해 아그 척해 아그 척해 만져도 돼? n mm -hmm. yeah.